세상의 흐시험이 내게 몰려올 때에 나의 힘으론 그것들 모두 이길 수 없네 거대한 폭풍 가운데 위축된 나의 영혼 어찌할 바를 몰라 헤매이고 있을 때 내게 몰려. 찬세상에서 어디로 갈지 몰라 머뭇거리고 있네 공중에 번세 잡은 자 지금 Oh, mm -hmm. oh,